오늘은 롤 프로 경기에서 목숨을 건 o 도 t h 성공시킨 레전드 경기 2탄을 준비했습니다 1탄을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프로리그에서 백도어를 성공시킨 경기는 2016 롤챔스 서머 낙스 타이거즈 대 롱주의 1세트 경기입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8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글로벌 골드는 동일하고 킬스 코어도 제로인 상황. 낙스 타이거즈의 리신이 균형을 깨뜨리기 위해 카정을 들어옵니다. 하지만 눈치를 챈앨리스가 정찰을 오게 되고 리신을 발견하자마자 고치를 날리면서 기습을 하는데요. 스킬이 빠진 상태로 앨리스를 만난 리신은 당황했고 바른 쪽으로 플래시를 사용해 도망가려 했지만 앨리스가 바로 추적하면서 선취점을 내주고 맙니다. 큰 한타 없이 18분이라는 시간 흘렀고 드래곤을 차지하기 위해 오대오 대규모 한타가 벌어지는데요 기회를 보던 나르가 전멸로 진입해 궁극기를 사용했는데 락스 타이거즈 선수가 아무도 맞지 않으면서 뻘쭘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나르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잘 성장한 블라디가 진입해 카르마를 자르는데 성공하지만 이때 기회를 본 럼블이 부시 안쪽으로 궁극기를 사용했고 당황한 롱주 선수들이 뒤쪽으로 도주했지만 기회를 본애쉬얼 리신 럼블이 빠르게 진입하면서 나르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죽으면서 상황이 역전됐는데요 바야! 아직까지는 레드진영의락스타이 거즈가 유리한 상황 에쉬가 무리하게 정 레드를 공격하다가나르에게 추격을 당하게 된다 나미가 궁을 쓰고 앨리스도 합류하면서 핵심 딜러인 에쉬와 라이즈까지 잡게 됩니다 이게, 이게 또 대형 네, 두명 잡았습니다.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론 스틸 스해야 네, 되고 넘블이 넘불이... 순간이동으로 도착해 바론 스틸을 시도하지만 실패했고 넘블은 물론 리신까지 죽게 되면서 기세는 롱주에게로 넘어갑니다. 전사 이거 리신 또 죽으면 중요한데 리신 이거 중요한 아라안가지 못한다 사냈어. 글로벌 보드는 롱주가 앞서고 있지만 킬스코어는 8대8 동점인 상황. 서로 약속이난 것처럼 낙스타이거즈는 바론을, 롱주는 장모드래곤을 사이좋게 나눠 먹습니다. 바론을 챙긴 락스 타이거즈가 이득을 챙기기 위해 먼저 미드로 진출합니다. 앞선 전투에서 대승을 했던 옹주는 배짱을 부리는 락스 타이거즈를 지켜볼 수 없었고 5명의 선수가 모여 탑을 미면서 강제 귀환을 유도합니다. 강제로 깰수 있습니다. 네. 또 밀어버리고, 이거 그래서 잘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애쉬를 제외한 네 명의 라스트 타이거즈 선수들이 급하게 귀환하지만 억제기는 이미 파괴되었고 큰 이득을 본 롱주 선수들은 본대 복귀를 확인하고 뒤쪽으로 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귀환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애쉬 프레이 선수가 미래 따위 생각하지 않고 미드를 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이게 애쉬가 다깨고 있어 이거! 애쉬, 가죠? 애쉬, 이거 어떻게 해? 애한번 수사 다 개리고, 이거는 어떻 순간 당황한 몽주가 본진으로 순간이동을 쓰려 했지만 그것마저 본대에게 끊기면서 마음이 더욱더 조급해지는데요 에쉬를 귀환시키기 위해 나머지 4명과의 한타를 시도하지만 계속 거리를 유지하면서 싸움을 회피하는 락스타이거즈 에쉬가 팀원들을 믿고 영원의 백도어를 이어갔고 럼블까지 순간이동으로 합류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백도우를 성공하면서 짜릿한 승리를 거둔 락스 타이거즈는 기뻐했고 팬들은 에시 프레이 선수의 냉철한 판단력과 팀원을 믿고 전략을 성공시킨 락스 타이거즈를 극찬했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소개할 프로리그에서 백도어를 성공시킨 경기는 2016 NA LCS 스프링 7주차 네네게이드대팀 디그니타스의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부터 라인스왑을 시도하는 레네게이드 타워를 먼저 파괴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합니다 디그니타스가 킬 스코어는 4킬로 더 높았지만 오히려 글로벌 골드는 레네게이드가 앞서는 상황 미드에서 한타가 벌어지고 높은 CS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성장한 레네게이드가 한타에서 승리하며 2킬을 챙겨갑니다 하지만 탑에서 핵심 딜러인 미산드라가 잘리면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텀을 밀고 있는 그레이브즈를 불러들이기 위해 바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론을 치고 있는 디그니타스를 확인한 그레이브즈는 붙하게 순간이동을 사용했고 바론 앞에서 대규모 한타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달리는 물론 그레이브즈까지 죽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더 불리해집니다. 바론을 이용해 탑과 바텀을 파괴한 디그니타스는 좀더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바텀 억제기로 이동합니다. 오대5 대규모 한오데뷔타가 벌어지고 벅재이는 물론 비산드라와 노틸러스까지 잡으면서 힘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후반에도 킬스코우는 디그니타스가 높지만 글로벌 골드는 오히려 레네게이드가 높은 상황 미드에서 5대5 한타를 하기 위해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데 디그니타스의 뒤쪽으로 순간이동을 사용한 리산드라가 핵딜러들을 암살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좋지 않아 뒤로 후퇴하는 디그니타스를 상대로 리산드라가 기습적으로 진입했고 진영을 붕괴시키면서 한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미드 억제기와 쌍둥이 타워까지 가게 하면서 게임을 끝내려고 oh, 합니다. W, w bounces him back w, in enough for the kill from Shifter. For 하지만 루틸러스를 짜는 빅토르가 본진으로 복귀하면서 이달리와 리산드라를 잡아버리게 되는데요 두명의 딜러가 동시에 죽으면서 1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렌네게이드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타워가 없는 탑라인으로 향합니다 디그니타스는 핵심 딜러들이 살아있거나 부활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팬들이 디그니타스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었는데요 억제기를 파괴하는 순간 렌네게이드의 그레이브즈가 적진 깊숙이 순간이동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 바로 미드 제기를 지나 본진으로 기습적으로 침투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된 디디니타스가 급하게 귀환하려 하지만 남아 있는 선수들에 의해 차단 당합니다 그레이브즈가 백토를를 완벽하게 성공시키면서 대역전승을 이룬 레네게이드 선수들은 기뻐했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선수들을 부찬하며 해당 경기를 오랫동안 기억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프로리그에서 팩토어를 성공시킨 경기는 2016 울챔스 서머에서 열린 아프리카와 지네어의 3세트 경기입니다. 초반에 양팀 모두 라인 수업을 시도하면서 경기는 무난무난하게 흘러갑니다. 갱플랭크를 만났을 때 바로 밝힐 무리하게 바텀을 밀고 있는 해카림을 상대로 엘리스가 갱킹을 성공시키면서 게임을 좀더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지네어. 별다른 교전 없이 흘러간 10분 지네어가 첫 번째 드래곤을 챙기는데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던 아프리카는 탑에서 이득을 고려합니다 전면이 빠져버린 갱플랭크를 잡고 탑타워까지 파괴하면서 드래곤을 뺏기면서 잃은 점수를 일정 부분 채워갑니다 계속 움직인 그래도 성과가 됐네요 음, 반대로 그럼요. 얘기하면 지네어 입장에서 바텀 경기가 시작되고 35분이 지난 시점 지네어에게 계속 끌려다니면서 글로벌 골드가 벌어진 아프리카가 바론을 먼저 치면서 한타를 유도하게 되는데요. 이때 알리스타가 전멸을 쓰고 분쇄로 3명을 띄웁니다. 완벽한 위치로 진입한 알리스타 때문에 전투에서 패배하고 바론까지 빼앗기는 아프리카. 지네어가 바론을 챙겨갑니다. 진해어는 게임을 끝내기 위해 아프리카 본진으로 들어갔고 세계 역제기를 파괴하고 쌍둥이 타워까지 위협합니다. 아 슈퍼미션 많아요. 영 아, 니달리가 먼저 죽으며 저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아프리카. 아, 전투가 길어지면서 진네어도 체력이 많이 떨어졌고 아프리카가 끈질기게 방어를 하자 결국 진네어가 후퇴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 너, 사람대. 체력들이 근데. 경기는 어느덧 47분이 되고, 복제기는 모두 재생된 상황. 이대로는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아프리카가 먼저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바텀으로 백도를 시도하는 빙플랭크를 확인합니다. 급하게 본진으로 복귀하는 아프리카. 으아아아악! 아니! 한 번! 넥서스의 HP가 16이 남은 상황에서 간신히 막아냅니다. 점 마지막 주먹! 주먹을 못튀두러점사로러 간다! 근데 앞에서 봐야죠! 못들어게 못들어게! 아니, 아니 트레이스가 전면을 들고 있는데 마지막 주먹! 뱅플이 죽은 상황에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아프리카 선수들이 미드를 밀고 나가고 바론을 먹은 네명의진네오 선수들과 만나면서 숨막히는 최후의 한타가 벌어지는데요. 한타 봐야 돼요. 어. 상윤! 상윤 봐야 돼요! 자 이거에서만 상윤이! 상윤이! 밀고 아, 들어가면 또 얘기가 다르신데 엘씨도 먹어야 지 카이팅! 엘씨 아, 카이팅. 카이팅. 카이팅! 카이팅! 카이팅! 카이팅 좋은데? 말자 네. 근데 네. 끝까지 봐야 돼요! 그... 10일은! 10일은! 1 0 지네어의 4명의 선수를 잡고 앨리스는 전골로 도망가는데 이동 경로가 조금 이상합니다. 엑서스의 HP가 얼마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앨리스가 급하게 아프리카 본진으로 방향을 틀어 백도어를 시도하는데요. 부시에 있어서 잘 안보였던 트랩을 밟은 앨리스는 본진을 앞에 두고 허망하게 죽어버리면서 백도어를 실패하게 됩니다. 이 영화같은 장면을 지켜본 해설진과 팬들은 박장대토했고 눈이 없던 앨리스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날 지네어는 백도어는 실패했지만 마지막 한타에서 이기면서 경기는 승리했는데요. 팬들은 지네어의 팩트 실패 장면을 커뮤니티에 공유했고 그 당시의 긴장감을 공유하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네 <웃음> 네번째로 소개할 프로리그에서 팩트 성공시킨 경기는 2018 롤챔스 서머스플릿 6주차 그리핀 대 젠지의 2세트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 18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초반 1킬를 제외하고 다소 지루하게 경기가 진행됐는데요. 그리핀이 힘의 균형을 깨뜨리기 위해 먼저 공격을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지리얼이 죽지 않고 규모하게 빠져나가면서 초가스보다 빠르게 합류한 갈리오에 의해 진영이 붕괴되는데요. 이 전투를 통해 젠지가 이키를 챙기면서 약간의 이득을 챙깁니다. 28분 용화 판타를 준비하는 그리핀과 젠지. 젠지가 먼저 부시에 대기하고 있는데 초가스가 거침없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방심하고 있는 알리스타를 단숨에 제압해버리는 초가스. 생각보다 잘큰 초가스를 만만하게 봤던 젠지는 결국 용까지 내주게 됩니다 킬 스코어는 그리핀이 4킬이 더 많지만 글로벌 골드는 똑같은 상황 젠지가 미드타워를 파괴하고 빠지는데 한타가 벌어집니다 핵심 딜러인 야스오가 죽고 킨드레드는 궁도 못쓰고 터지면서 그리핀이 한타에서 대피하게 됩니다 <웃음> 결국 바론까지 내주면서 상황은 역전되는데요 젠지는 기세를 몰아 탑과 미드 억제기를 파괴하고 마지막 남은 바텀 억제기까지 노리고 들어갑니다 그리핀은 바텀 억제기까지 내주면 경기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고 미친듯한 집중력을 보이며 젠지를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두 개의 억제기가 파괴된 상황에서 그리핀이 먼저 칼을 빼들고 장로 드래곤을 챙기려 합니다 유리한 상황에서 장로 드래곤을 내줄 수 없었던 젠지도 한타를 준비합니다 젠지가 글로벌 골드를 6천정도 앞서는 상황이었지만 그리핀이 말도 안되는 전투를 펼치며 이즈리얼과 갈리오를 잡아냅니다 그런데 이때 젠지의 나르가 그리핀 본진의 순간이동을 사용해 백도어를 시전합니다 쌍둥이 타워 한 개를 파괴했지만 나소호가 복귀하면서 팩토어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어느덧 킬스코어는 17대 6, 젠지는 2 명의 선수가 죽은 상태로 그리핀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쌍둥이 타워를 파괴하기 위해 그리핀이 본진으로 진입하고 마지막 한타가 시작됩니다.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며, 그리핀 선수 4명을 잡아낸 젠지. 전투가 끝나자마자, 그리핀 본진을 향해 나르가 순간 이동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남았던 그리핀의 오리아나도 마지막 역전을 위해 젠지 본진으로 백도어를 시도하는데요. 간발의 차로 오리아나는 죽고 나르가 넥서스를 먼저 파괴하면서 젠지가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그리핀 팬들은 오리아나의 백도어를 조금만 더 늦게 알아챘더라면 상황은 180도 달라졌을 거라며 아쉬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2편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는 경기들이 많아서 3편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